여기는 남산이에요. 그 저희 회사 광희 형이. 광희 형이 그때 계셨었나리나 해물. 알죠? 아무튼, 무한도전에서 네. 네. 해물 하나. 오셨던 돈가스집입니다. 맛있어요? 네. 맛있어요? <놀람> <놀람> 저는 저희 사촌이형이무안도좀 보고 저를 연로잡아가지고한 음. 시간 동안 들 서서 먹었어요. 저는, 저는 네. 친구들이랑 왔어요친이랑 왔어. 그리고 여기 옆에 응재랑 응재랑 이 l 때문에 밥 먹으러 왔어요. 근데 여기 오고싶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진짜 알 아 이게 이거, 이거 있잖아, 이거. 저번에 제가 알리올리오 만들 때묵고했던 페퍼런 치는 거 이거예요. 페퍼런 치는 거. 진짜 맛있어요. 먹고 싶죠? 음. 음. 여러분들 또 여기 와서 드세요. 장사놓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음. 음. 음. 제가 점심은 한번 챙겨 먹는데 음. 저녁은 거의 안 먹는 게 음. 있네요. 점심은 사실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데이터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3일을 그냥 뭐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맛을 못 느끼니까 감정이 메마르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여러분 때문에 약빼어 그래도 요즘 나한테 사람이 좀매날한다 그렇죠 한끼 정도는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 거 제가, 제가 추천 드려 그래야 오래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습니다 지금이 11시라서 먹는 거야 이거 2시만 돼도안 먹어. 임팩트 얼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하나, 둘, 셋! 위야 임팩트!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. 저희가 <웃음> 얼라이브 <Live> 진짜 오랜만에 <웃음> 들어왔어요. <웃음> 너무 <웃음> 좋습니다. 네, 저희가 사실 오늘 이제 그거 그 날이잖아요. 컨타운 그죠 컨타운 날이. <웃음> <다운> <웃음> 날이 오늘 밤에 있죠. <웃음> 사실상 컴백하는 날인데 저희가 약 10개월 만에 돌아왔으니까 저희 퀴집 관람, 타이틀곡 필수하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. 아 어, 여러분들께서 남자네 한번 데이트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공기도 좋고 데이트 도맛있고 그럼 저희는 이만물 올라가고 또 좋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, 또 온라인으로 금방 또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까지 이트였습니다 이정. 아이야 <목소리> 하나 안해안해았어 아니야, 알로. 달라. 안니 안해. 상니가감정니 아니, 가니 아니, 여러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지금... 아니, 빨리 와 아, 빨리 와자 가자 그냥 가자 아그 네, 가자 어. 저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<웃음> 하명이 있다니까 치네 에 파도 같은 남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야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지금은 <웃음> <웃음>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야 11월 12일 V 카 카운, V의 카운트다운 라이브가 있는 날인데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도 수트를 입었죠. 저희가 항상 롤리팝 때는 교복만 입고, 뭔가 항상 캐주얼한 옷만 입었던 것 같은데, 이제 저희가 좀 남자다움을 표현하고자 수트를 입어봤습니다. 자. 저기 사실은, 아무리 이 수트를 입을 일이 많이 없어요. 사실 뭐, 결혼식을 간다거나, 뭐, 좀안 좋은 일로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거나, 이럴 때가지는 말이. 이런 뭔가 갇혀 입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데뷔하고 첫 수트인데 그리고 이비티 친구들이 다 이렇게 수트를 입었는데 사실 좀 낯설어요 그렇지 않아요? 좀 뭔가 다들 남자가 된것 같고 저희끼리 있을 때 항상 떠들고 그냥 웃고 떠드는 그냥 뭔가 좀 철없는 애기를 같았는데 뭔가 수트를 입으니까 되게 사실은 좀말 걸기도 좀 뭔가 어색할 정도로 뭔가 좀 어색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셔도 갈게요 아이고,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네 임팩트 지아입니다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네 뭘까요? 네 제가 어제 이거 나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라디오 디지가꿈이잖아요제 목소리를 항상 체크하고 좀더 듣기 편한 목소리를 만들고 싶어서 얘는 말이 많아요 <웃음> 이때 진짜 재밌었어요. 미어서 들어가기 몇번 전인데 좀 짬이 나 가지고 제가 이거 아이언 팩때 되게 재밌게 찍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보고 있어요. 정말로 사랑기 주세요. 사랑 바쁘죠? 이게 네. 막 여러분이 상상하실 때만 저희가 더 여유롭게 막 있다가 대기실에서 나갈 것 같죠? 항상 그래. 이렇게 전쟁통이나 난장판 속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1 0개월만에 컴백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행복한 네. 일입니다. 오늘의 신랑, 신랑 입장이주세요 신랑이에요, 제가? 내신부 여기 그치 안봐야. 이름이 참 안봐야. 국제 이런 신 신발 신안 봐요. 지가 응. 응. 응. 응. 응.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, 응. 그 축구하다가 가어네 응. 빨리 사약 할게요. 사약 식 네. 시작 해주세요. 네. 둘은 네. 뼈가 부러져 네. 네. 네. 어우 부러뜨리는 거 잘해요! 네! 부러뜨리는 어. 아, 거! t p 이 t a t i l 달래! 나 o 러뜨리는거 잘해요! 머리가 터질 때까지 사랑 right. Oh, that's right. Oh, that's r i g 은 t Oh, 아 h a t s right. Oh, that's right. Oh, 이 진짜 t s r i 잠바야! 잠바야! 잠 a t s 이 여러분 근나의 키산나가 반갑습니다. 예. 오케스 아. 잡다 프로틴을 자야. 보시면은 이게 저그 적극적이십니다. 저희가 진짜 엄청나게 정말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진짜 더 나은 모습 보여 드리려고 정말 노력해서 나온 앨범이니까 사실은 좀실감이안 나요. 지금 이 이제 불가 몇 몇한 시간 반 정도 후에 이게 저희가 앨범 공개된다는 게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너무 약간 좀 기쁘고 다시 좀 활동을 할 생각이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네, 여러분.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, 지영입니다. 네, 네. 이랬어. 아, 정말 이제 너무 긴 공백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저 공들여서 만든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더... 많이 예뜻하고 뭐이 저희 음원이 어, 공개되면 뭔가 괜히 울컥할 느낌이 좀또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께서 어,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우의 음원이 제가 그렇게 안 들었어요. 많이 들었어요. 아또 <웃음> 인상을 또안 놓치고 또영여하셨네요 네, 열시 사십이 분이네요. 네. 이제 카운터 더 라이브까지 약한 약한 30분 네, 30분 정도 남았는데 어, 조금 이제 좀 긴장이 되네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일단 눈은 브이앱이지만 오랜만에 하는 팬분들께 보여지는 저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열심히 연습한 만큼 그만큼 이제 더잘 보여드리겠다는 뭔가 부담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조금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,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네아 셰니스코 맞습니다 오늘 팬분들과 정말 저희의 음악 오랜만에 보여, 보여드리는 것만큼 정말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 그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해 주세요. 이제 저희 이제 방송 한 10분 정도 남은 <웃음> 것 같아요. 뭐? <웃음> 네. 저희 아. 일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저희가 또 엄청난 걸 찍는데 그걸 말해드릴 수 없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조만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네. 거니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서.. 네. 저희가 약 이제 거의 9개월 10개월을 기다린 컴백이라 좀 많이.. 네.. 벅찬 순간입니다. 네. 저희 필수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미러, 우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. 우라는 곡도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아, 예. 전 앨범이 사실 저희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앨범을 들으면 아, 우리 임팩트가 공백0기 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구나라는걸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이야기니까 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, 앞으로부터 얘기를 좀 맛있게 들려드릴 수 있게 많이 연구해가지고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테니까 사랑해 주시고 우리 10개월 동안 멤버들 고생했어요 고생했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고생을 해봅시다 네, 네. 네. 흐흐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역시 안맞네 이번잘될거요네번에 <웃음> <이번엔 웃음> 느낌 <웃음> 느낌이 좋습니다 안맞아요 <웃음> 안 잘게 <웃음> 안녕